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으로 잠자리를 잡는 꿈태몸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시를 하여 옥봉절을 낳는다. 재물, 돈, 물품 등 재수대통이다. 손으로 참새를 잡는 꿈 작은 행지수로 용도를 만지게 된다. 물품 취득, 재물, 돈, 식복 등이 생긴다. 숲풀 속에서 공작새를 잡는 꿈 문화의 공간이나 호젓한 곳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된다. 숲을 속에서 구관조를 잡는 꿈. 사적, 유적지에서 오래된 문헌이나 유물을 출토하게 된다. 행재 재물 등이 생긴다. 숲을 속에서 산토끼를 잡는 꿈. 생산업에 투자하여 사업성과가 날로 반창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이 생긴다. 숲속의 계곡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 좋은 성과를 거둠. 숲속에서 꾀꼬리를 잡는 꿈. 젊은이들의 문화의 공간에서 예쁜 사랑을 멋지게 낳는다. 숲속의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숲속의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일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목표를 달성한다. 시라손이가 먹이를 찾아 흠에다가 호랑이를 만나 피하고 토끼와 쥐를 잡는 꿈. 시합에 나갔다가 결승에서 금, 은메달을 놓치고 대신 동메달을 딴다. 압찬에서꿩두 마리를 잡는 꿈. 꿩은 여인, 가정부를 뜻하므로 집안에서 한동안 일하거나 동거하게 되나 얼마 후 헤어져 집을 나가게 된다. 얕게 떠있는 조개 구름을 손으로 잡는 꿈. 새로운 일거리를 맞고 행운을 거머쥐게 됨. 얕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손으로 잡는 꿈. 관급, 부급 공사를 하청 받는다. 어떤 좋은 일에 일손이 잡힌다. 행운을 남는다. 어망으로 물고기 잡는 꿈. 생산, 식품 가공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받는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는 꿈. 여럿이 하나의 이익을 얻으니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슴을 쫓아가서 자신이 잡는 꿈. 단체 행동을 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 여우가 쥐구멍을 지키다가 튀어나오는 쥐를 잡는 꿈. 호경기를 만나 사업계약을 하고 쾌제를 부른다. 사랑을 낚는다. 여우를 잡는 꿈. 여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명예나 권세를 얻는다. 여자의 손목을 잡는 꿈. 여자의 손목을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은연 중 여자와 사귀게 된다. 예쁜 나비를 잡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사랑을 낳는다. 왕새우같이 큰 새우를 잡는 꿈. 왕새우같이 큰 새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금전운이 왕성하고 집안이나 친지들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해변이나 개천에서 많은 조개를 잡는 꿈. 미운녀는 혼담이 오가고 자신이 개발한 창작물을 남에게 보여줄 기회가 생긴다. 향나무를 타고 올라가 맨 위까지를 잡는 꿈. 각종 시험합격. 당선, 승진, 입학, 승리, 성공, 학위, 자격, 취득, 취직, 계획, 합의, 수주, 낙찰, 재물, 돈, 행운, 권력 등 부동산 소유, 명예, 부귀, 수호성취 등이 있다. 헤엄을 치다가 물고기나 조개를 잡는 꿈. 뜻밖의 횡재하여 많은 돈이 들어온다. 융자, 재물, 대수대통 등이 있다. 호수에서 예쁜 인어를 잡는 꿈.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문화의 센터에서 멋진 애인을 만난다. 홀로 산속을 걸어가다 갑자기 나타난 사슴을 잡는 꿈.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된다. 팔로 새를 잡는 꿈.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명예를 얻게 됨. 황금 두꺼비를 잡는 꿈.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사업가는 사업에 투자하여 상당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 강태공은 뜻밖의 월척이 넘는 대어를 낚아쾌재를 부른다. 꿈같은 행지수로 거금을 만지게 된다. 흑탕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흑탕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정도를 벗어난 비열한 수단으로 재물을 얻는다. 가물치 잡는 꿈. 가물치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가물치를 잡는 것은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시험 입학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가물치를 잡으려다가 놓쳐버리는 것은 태몽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들 태몽이라고 하네요. 가재 잡는 꿈. 큰 재물이나 일거리를 얻게 될 것이며, 삶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길몽이다. 간첩을 잡는 꿈 간첩을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암거래 상품을 남몰래 취급하거나 중개인을 통해 거래한다. 갑옷을 입고 칼을 잡는 꿈 높은 벼슬에 오른다. 강가에서 개를 잡는 꿈강가에서 개를 잡는 꿈은 장차 아이가 커서 교수직이나 연구, 학문하는 일에 종사하여 정진하게 된다. 강가에서 다슬기 잡는 꿈 길몽으로 결혼이나 취직이 될꿈 강도 잡는 꿈. 곤란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일이 성취된다. 강물이 한가롭게 흐르는 다리 아래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아지며 무등생이 됩니다. 강에서 고기를 잡는 꿈. 강에서 고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은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할 운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좋은 상사를 만나 승승장구할 길몽이다. 강이나 호수에서 낚시질을 하여 물고기를 잡는 꿈. 장차 천생연분에 좋은 배우자를 상봉하거나 귀인과의 이성교제 내지정부가 생기게 된다. 개구리를 잡는 꿈. 개구리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상거래에서 이득을 보거나 재물을 얻는다. 개우가에서 붕어를 손으로 잡는 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장가를 들게 된다. 딸을 낳는 태몽이다. 개천에서 그물로 물고기 잡는 꿈. 한꺼번에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는 암시의 꿈. 개천에서 큰 붕어를 두 손으로 잡는 꿈. 사업상 돈을 벌거나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개천이나 논바닥을 손으로 더듬어서 물고기를 잡는 꿈. 잡은 물고기 숫자만큼 재물을 암시하는 꿈으로 마음먹었던 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징초 갯벌에서 개를 많이 잡는 꿈. 생산, 제조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상장회사로 등극한다.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에 내놓는다. 행재 재물 등의 길조이다.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 꿈.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창작품을 발표하게 되고 미혼이라면 혼담이 오고 간다. 거미 잡는 꿈 거미 잡는 꿈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꿈입니다. 평소에 주저했던 일이 있다면 용기있게 도전을 해보세요.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될 겁니다. 거북이의 목을 잡는 꿈 단체의 우두머리나 수석이 되거나 단체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어 지위가 상승하고 그와 동시에 부하 명예가 뒤따르게 된다. 개를 잡는 꿈 개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사업가, 관리자, 탐구자가 될 아이를 낳을 태몸이다. 잡은 개의 수만큼 돈이 생기게 된다. 경찰관인 자신이 범인을 잡는 꿈.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줄 일이 생기거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을 만나게 될 징조. 경찰이나 특수기관에서 큰 범인을 잡는 꿈. 수사망에 오른 흉악범과 강력범을 잡아 훌륭한 공적과 실적을 올리게 된다. 특히 범죄조직망을 일망타진하여 승리의 객가를 올린다. 고라니를 잡는 꿈. 일에서 이득이 생거나 재물이 들어오는 꿈이다. 고양이가 쥐를 붙잡는 꿈. 재물과 이권이 생기는 등 집안 살림과 일신상의 이로움이 드러나게 된다. 가족 중에 누군가 재물을 얻고 골치 아픈 일을 누군가 해결해준다. 공원에서 예쁜 비둘기를 잡는 꿈. 문화의 공간이나 분위기 있는 곳에서 달콤한 사랑을 낳는다. 행재 재물, 돈, 물품 등 재수 대통하다. 공원에서 원앙새 한 마리를 잡는 꿈. 고풍스런 절터나 푸름이 가득한 곳에서 멋진 사랑을 낚는다. 행제, 재물 등의 길조이다. 공중에 떠있는 예쁜 꽃한 송이를 손으로 잡는 꿈. 문화인이 숨을 쉬는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킹크빛 꽃 송이를 사랑의 호소로 멋지게 낚는다. 만남 사랑, 행복, 제복 등의 꿈이다. 공중을 날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유령이 등장하는 꿈. 공중을 날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유령이 등장하면 정신병, 두통과 같이 머리와 연관된 병을 얻게 된다. 귀신이 자신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꿈 귀신이 자신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꿈을 꾸게 되면 심한 두통에 시달리거나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꿈 뜻밖의 행재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매사가 원하는 대로 풀림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물에서 거북이를 잡는 꿈 젊은 부인은 임신을 하고 중년 부인은 재물과 돈을 만지게 된다. 온 집안이 태평무사하고 복록이 꿈같이 가득하게 된다. 진흙탕에서 물고기 잡는 꿈 불법적인 일로 재물을 얻는다 집터에서 용을 손으로 꼭 잡는 꿈 전답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엄청난 이익금을 챙긴다 빌딩, 압대회, 집 등이 생길 길지이다 횡재수로 엄청난 돈을 손으로 거머쥔다 참새떼가 밖에서 지저귀는데 그중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을 잡는 꿈참새떼가 밖에서 지저귀는데 그중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을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음악인이나 연예인 등 예술적 소질이 있는 아이를 얻을 태몽이다. 창이나 도구로 멧돼지를 잡는 꿈.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진행하면 이득이 생길 꿈. 채로 많은 물고기를 모두 잡는 꿈. 채로 많은 물고기를 모두 잡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횡재를 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등 좋은 성과가 있을 암시다. 채로 물고기를 잡는 꿈. 채로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평소와 같은 미, 사업의 사후정리, 추첨등과 관계되는 일에 관여하게 된다. 치마를 감싸는 뱀을 때려잡는 꿈. 치마를 감싸는 뱀을 때려잡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근심하게 된다. 치타가 염소를 잡으려다 놓치고 들쥐를 잡는 꿈. 큰 일은 잘안 되고 아주 경미한 일은 해결된다. 큰 거는 미궁, 작은 거는 해결된다. 친구나 애인하고 다정하게 손을 잡는 꿈. 서로 간의 깊은 일로 좋은 결실을 맺고 우정과 신의가 두터워지게 된다. 친구와 같이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 꿈. 공동합작 투자를 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고 날로 사업이 발전하게 된다. 먹과 낭만, 취미생활, 여행 등이 있다. 큰 돈벌레를 잡는 꿈. 큰 돈벌레를 잡는 꿈은 장사로 돈을 많이 벌어 한미천 잡게 된다. 행재 재물, 돈이 생긴다. 큰 말벌을 맨손으로 잡는 꿈. 큰 말벌을 맨손으로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성 유익한 계약과 약속이 이루어질 꿈이다. 큰 말벌을 손으로 잡는 꿈. 약속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계약을 성립시키게 된다. 큰 물고기나 잉어를 산채로 잡는 꿈큰 물고기나 잉어를 산채로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원세와 재물을 얻게 되며 천생배필이나 귀인을 만날 징조다. 큰 물고기를 잡는 꿈큰 물고기를 잡는 꿈은 훌륭한 사람이 될 아기를 잉태하는 태몽이거나 큰 재물이 들어올 것으로 해석한다. 큰 바위에 앉아있는 잠자리를 잡는 꿈 정치초년생은 국회 에 입문하여 권력을 잡는다. 사업가는 생산 및 운수, 수성업에 투자하여 한미천 잡는다. 천하는 똘똘한 총각을 낳는다. 팔이나 해충을 잡는 꿈 팔이나 해충을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상대방이나 방해자를 굴복시켜 이를 성사시키고 끝까지 마무리 지어 여러 사람의 부러움을 산다. 펜더공이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봉사한다. 행제, 기쁨이 생긴다. 용을 해치거나 꼼짝 못하게 붙잡는 꿈 신분이 귀하게 되고 힘든 일에서 뜻을 이루게 됨. 우렁이를 잡는 꿈. 딸을 낳는 태몽. 태몽이 아니라면 길몽. 웅덩이에 물을 퍼내고 물고기를 잡는 꿈. 일이 원하던 대로 풀리고 물을 퍼낸 횟수만큼 규모의 재물을 얻게 됨. 유령이 머리를 뿐채 공중을 날아와 머리채를 휘어잡는 꿈. 정신적인 압박을 받거나 두통에 시달리게 된다. 인어를 붙잡는 꿈. 이색적인 직업을 가질 자손을 낳을 태몽. 인어를 잡는 꿈. 인어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인기 연예인이나 인기 작가 또는 신앙인이 될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 임산부의 꿈에 참새 한 마리가 방으로 들어와 그것을 잡는 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장차 음악인이 되거나 인기 직업인의 지도자가 되어 세상의 이름을 날리게 된다. 잉어는 놓치고 송사리만 잡는 꿈. 큰 것은 잃어버리고 작은 소망은 이루어진다. 주범을 놓치고 잡범은 잡는다. 자라를 많이 잡는 꿈. 일의 상승, 학업의 상승, 재수가 좋은 하루가 됩니다. 자신이 경찰이 돼 범인을 잡는 꿈. 자신이 경찰이 돼 범인을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골치 아픈 사업 문제나 금전 관계로 쳤던 사람을 뜻밖에 만난다. 자신이 독수리가 되어 짐승이나 새닭 등을 잡는 꿈. 기관에서 실권을 쥐게 되며 식구 중에 출가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 자신이 직접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는 꿈. 지혜나 계략으로 사업을 벌이게 되고 돈을 벌거나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일을 얻게 된다.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꿈.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심신이 한동안 고생한다. 잠자리 채로 메미를 잡는 꿈. 콩쿠르에 나가 상, 혼장을 받거나 노래방에서 흥겹게 기분전환이 된다. 태몽일 경우 임산부는 자식을 낳아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시킨다. 장어 같은 종류의 미끄러운 물고기를 잡는 꿈. 취집, 입학, 혼담 등이 이루어짐. 저수지나 웅덩이의 물고기를 몽땅 잡는 꿈. 일시에 많은 재물이 생겨 부자가 됨. 저수지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꿈. 경영하고 싶어하던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는 복권을 사서 예상하지 못하던 돈이 생기고 부유하게될일 생깁니다. 저수지에서 뱀장어를 무더기로 잡는 꿈. 신이 주신 제복으로 일확천금을 만지게 된다. 행재 재물, 돈, 행운 등의 기운이다 전투에서 적군을 사로잡는 꿈. 새로운 신기술과 정보를 잽싸게 낚아챈다 거, 경찰이나 특수기관에서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하고 두목을 잡는다. 조개 구름을 손으로 잡는 꿈. 조개 구름을 손으로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새롭고 좋은 일거리를 맞게 된다. 조개를 잡는 꿈. 여자 아이를 낳다. 족제비를 붙잡는 꿈. 족제비를 붙잡는 꿈을 꾸게 되면 영리하고 재주 많은 자손을 낳게 될 태몽이다. 일반적으로는 행지수를 암시한다. 포수가 꽁을 잡는 것을 보는 꿈. 포수가 꽁을 잡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거나 금전운이 원활진다.